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돌출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돌출입에 대한 것은 그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더 간단히 돌출입을 좀 교정할 수 있는 미니 돌출입 교정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돌출입 영상은 이 영상을 꼭 보셔서 내가 어느 정도 나왔냐에 따라서 수술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수술비용도 성형외과 수술 중에 가장 편차가 심할 정도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가장 작은 수술에서 가장 큰 수술까지 될수 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서 그 중에 내가 미니 돌출입 수술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려면 결국 미니 돌출입 수술은 입은 과하게 나오진 않고 턱 끝이 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입이 살짝만 나오고 코가 약간 화살 코인 경우 그런 경우는 돌출입 교정이 좀 간단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이 코에서 보면 이렇게 어, 화살 코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 비순각이 예각이 됩니다 이렇게 깊이 파질수록 이것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이 좀더더 더 나와 보이죠 그러면 은이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각도가 어, 둔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60도에서 90도처럼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바꿔주더라도 돌출입이 교정된 것처럼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미니 돌출입 수술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양이 수술 실제 의학명은 비순각 교전술인데 인터넷에서는 고양이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주면 은 어, 돌출이 교정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니 돌출이 교정은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코앞 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 주위를 채워 넣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 일반 병원에서는 실리콘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실리콘을 쓰게 됐었을 때는 혹시 염증이 생게 되면 새로 뺄수 있으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연고를 갈아서 코를 할때 같이 코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 결국 귀족 수술과 고양이 수술을 같이 할 때도 연골을 가슴 연고를 채취해서 이것을 연고를 넣게 될수 있다 그러면 연고를 갈았을 때의 어, 넣는 방식은 이 부분을 아주 작은 2-3mm 절개를 해서 거기에 주사기로 넣어서 이만큼 포켓을 넣은 부분을 연고를 쌓게 되면 이 비주 부분, 시작 부분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연고를 넣게 되겠죠 이렇게 연고를 넣었을 때 장점은 그 여기 있는 뼈에 어, 우리가 뼈가 똑같이 생겼을 수는 없으니까 비대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대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완벽하게 찰흙처럼 다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연골이 생착되고 나면 어 뼈에 완전히 생착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또한 가지는 비대칭 교정에도 좋을 수가 있다 또 코끝이 화살코있던 경우는 코 전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화살코 교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많은 돌출입 교정 수술 중에 턱끝 수술도 있고 고양이 수술도 있고 돌출입 교정도 있고 양악 수술도 있고 사막 수술도 있고 어, 이런 많은 돌출입 수술 중에 오늘 말씀드린 미니 돌출입 교정 고양이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미니 돌출입 교정 수술은 어, 실제 연구를 채취하는 시간은 15분 가량 되고 차입하는 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짧으면 20분, 길면 30분 정도 수술 소요가 되고요. 연골을 이제 채취하는 어, 부분이 약 2cm 정도 절개가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유방주름의 흉터가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 수면마취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30분 수술로 돌출이 수술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지를 아시고자 하면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